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탑다운 설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그두 번째 방식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변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는 이제 이거 있죠 멀티바디 기법이었습니다 하나의 단품에서 바디 관리를 잘 하면서 여러 개의 바디를 구성되어 있는 단품을 설계를 하고 물론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바디를 메이크 컴포넌트로 어셈블리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 전체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품 환경에서 이제 설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셈블리 내에서 그냥 바로 새로운 하위 단품들을 만들어가면서 설계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파라, 이제 어셈블리 안에 어셈블리 안에 이렇게 변수를 선호할 겁니다. 이 변수들을 하위 단품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파라미터 값을 바꾸면 단품의 어떤 크기라든지 사이즈같은게 변경이 되겠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넘겨주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i l o g i 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분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죠. New 이번에는 어셈블리 환경으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Create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컨트롤 s s 전원 이 안에 테스트란 폴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풋 셀프 언더바 t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죠. 바깥쪽에 l 셀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 언더바 t 를 붙였습니다. 자, 세이브. 자 어셈블리 내에 변수를 선언 하죠 어셈블리 탭에 fx 또는 매니저의 fx 똑같은 겁니다 누르고요 사용자 정의 변수는 유저 파라미터에 선언을 해야겠죠 누르고 첫번째는 레벨 이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웃음> 이거 찍고 일단 3단짜리 만들거란 얘기죠 또 찍고 이번에는 하이트 높이는 1500으로 주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그다음에 얘는 위더스450더 누르고 뎁스 350 그다음에 두께입니다. 시크니스 15. 요런 정도로 해서 항목간 이동하실 때는 탭키 누르면 됩니다. 자, 더 나면 금방스한 파라미트는 이 어셈블리 소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위 단품을 만들 겁니다. 그럴 때 create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누르고요. 단품을 만들지 시트메탈 단품일지, 아니면 스탠다드 일반 단품일지, 웰드먼턴이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IAM은 이거는 하이 어셈블리 만들 때, 이거는 하위 단품 만들 때 쓰면 되겠죠? 첫번째는 이제 스켈레톤. 여기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설계에서는 뼈대는 스케치 두 개만을 포함할 겁니다. 물론 이 파일 안에는 스케치, 포인트, 평면, 뭐 각종 커브들 하여튼 뼈대, 맞죠? 그렇죠? 뼈대를 이다 담으면 되겠습니다. 저장 위치, 네, 테스트방에 오케이 하면 하위 단품, 이거 어셈블리 원점을 찍죠. 그러면 이제 하위단품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 스케치를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xy평면에다가 어, 스케치를 하죠 뉴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그리죠 이렇게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일치 중간점이랑 원점 이 일치시키고요 높이를 추죠. 디멘션. 여기는 15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 5 0이고요두 어,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치수를 줬죠. 그러면 이 치수 이름은 D0이 됩니다. 디멘션 0. 두 번째 거는 D1.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 치수를 관리하는 파라미터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죠 이번에는 엑스트면 입니다 new 스케치 하고요 자 프로젝션 이 점과 이 점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사각형 이점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점일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주는데, 여기 350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depth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350이라는 값을 입력하겠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항에 있는 350이라는 값을 depth라는 좌항, 파라미터, 변수에다가 대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D2인데 D2인데 변수 이름이 얘를 관리하는 변수 이름이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거를 관리하는 변수 이름은 탭 e p 로 하겠다. 값은 350으로 하겠다. 그 변수 이름이 D2에서 탭 e 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스케치를 두 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에 빠진 나와보죠. 일단 아직까지는 단품 설계 환경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관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줬던 d e 는 바로 여기 들어오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단 하이트 g 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이름은 치수를 주면서 변수명을 달리 줄 수도 있고 일단 치수 준 다음에 파라미터 이 대화상자에서 변수 이름을 다르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수가 어셈블리에 가지고 있는 변수와 연동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변수 이름이랑 예이름이랑 동일하게 줄필요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 다르게 이름 주면 헷갈리니까 저는 같이 준것 뿐이에요. 일단 턴 하시고요. 아직까지 연동이 안됐으니까 어셈블리로 올라와서 어셈블리에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이 단품에다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룰입니다. 누르고요.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파라미터 뭐 트랜스퍼라고 하죠. 자, 너무 긴가요? 예, 오케이 하면 이렇게 파람, 예, 룰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a는 10이라고 했을 때이 값이 a하고 10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a하고 10이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뭐 C언어든 C++든 파이썬이든 어느 하나로 다 배우신 분이라면 이게 a하고 10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항에 있는 우항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a 좌항 좌측에 있는 값이죠. 자, a라는 파라미터 또는 v a r i 변수라고 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3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의미는 넌두개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켈레톤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이하이트에다가 어셈블리아 가지고 있는 이 하이트 값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블 클릭하면 내려옵니다. 됐죠? 엔터. 두번째 또 똑같습니다 with us double click 여기다가는 어셈블리에 가져지고 있는 with us 값을 넘겨 주겠다 엔터 똑같이 d e p t 값에다가는 어셈블리 m 가져지고 있는 d e p t 값을 넘겨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save run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 스케치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에서 이 값을 한번 제가 20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바뀌죠 그렇죠 500얘는600 일단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350 엔터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인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켈레톤 안에는 우리 이런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켈레톤 모델링 기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안에는 필요한, 밑에 하위 단품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그걸 끌어다 쓰는 거죠. 자, 제가 이름을 안 바꿨네요. 자, 더블 클리어 들어가서 요 이름은 자, 메인 스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름은 플레이트 스케치라고 하죠. 자, 우클릭, 여지 스케치, 알았죠? 그렇죠? 또 우클릭, 빠지 나오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빠지 나오면, 어셈블리가 올라옵니다. 이건 누르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S, 모두 다 한번 저장하는 거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차적인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뼈대가 있으니까, 뼈대에다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제품을 완성 시켜가야겠죠? 자,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단품을 또 하나 추가하죠 자 그레이트 이번에는 이제 어 뒤판이니까 요백 어, 백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ip 저장 위치 신경쓰시고요 오케이 어셈블리에 원점을 찍겠습니다 됐죠 예저장하시고요자 여기서는 이제 뒤판만 쓸 거니까 일단 플레이트 스케치는 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면중에서 xy평면 있죠 new sketch 하고요 어 메인 스케치에서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서로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잠시 숨기죠 됐나요 양쪽 선은 쓰지 않을 거니까 보조 요소로 바꾸고요 자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수직선 이 선상에서부터 선까지 이렇게 하나 더 그리죠 선에서부터 선까지. 우클릭, 쇼, 컨스트레인트, F8키죠. 한 다음에 거점이 2.1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숨기죠. f 쿠키입니다 자, 요 폭을 얼마로 할 거냐면, 저는 15mm로 할 겁니다. 15mm가 시크니스 값이에요. 요두 가지, 요 값을 일단 15로 하죠. 그럼고요둘 사이의 거리 값선, 얘를 찍어 멀어서 얘하고 둘이 연동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D0, D1인데 D1에다가 D0 값을 준거죠. 그럼 두개가 서로 수식관계, Fx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하는거죠. 자 보시면 스케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스켈레톤에 있는 스케치 요소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어댑티브 상황이 되는거죠 어댑티브 상황 이렇게 하시고 자 익스루드 앞쪽으로 여기도 저는 15mm 만큼 나오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끝난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정의를 해보죠 사실 요게 이제 15mm 여기죠 이거 요값 여기 앞서 저는 시크니스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크니스는 어셈블리에 있는 시크니스 변수랑 파라미터랑 서로 연동이 되길 겁니다 15mm 그럼 여기 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d2에다 주면 되니까 여기다 똑같이 시크니스 이렇게 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done 하시고요 어셈블리로 올라오자 똑같이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다 넘겨 줘야 되니까 룰인데 룰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룰을 편집할 거니까 요거 누르시고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밑에 줄에다가 이 시크니스에다가 None a s s e 에가져 있는 시크니스 값을 넘겨주겠다. Save Run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델에서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스케치도 한번 비즈빌리티 키시고요. 6개가 잘 유지되고 있죠? 15.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어셈블리 상황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1200. 예, 잘 따라오죠? 예, 여기 600. 잘 됩니다. 그 다음에 200. 잘 되죠? 아직까지 여기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뭐 변동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려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백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양옆에 사이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백은 잠시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작업할 때이두 개의 스케치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켜고 어센블리에서 새로운 단품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제가 스켈레톤 했고, 백한 겁니다. 이렇게 자이번에는요 어,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스켈레톤 안에 굳이 어센블리 안에 파라미터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켈레톤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를 다른 변수, 파라미터 어, 다른 단품한테 넘겨 줘도 됩니다. 룰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셈블리에 만든 거를 이렇게 넘겨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뭐 스켈레톤 이 파일 안에 파라미터와 각종 지오메트리들을 다 선언해 놓고 뼈대를 뼈대에 해당된는걸다 선언하고 밑에 단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create 이번에는 뭐 사이드 플레이트라고하겠습니다. 하고 send a dpt 저장 위치 신경 쓰시고 OK 원점 어셈블리의 원점을 찍겠습니다. 자 사이드 플레이스 상태죠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옆에다 작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을 하나 만들자. 요거요 특정 평면에 평이하면서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다면 음... 이 글씨를 보면 될것 같아요 yz 평면에 평이하면서 이 끝점을 지난다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평면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겠습니까 스케치 작업을 해야겠죠 음. 여기다가 new s k e 맞죠 자 그리고 점을 두개 투영을 하겠습니다. 요 점과 이 점을 투영을 하죠 그다음에 해 가지고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하면 스케치 작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얘를 가지고 빠져 나온 다음에 돌출. 돌출 양이 이제 얼마라는 얘기죠? 15. 여기서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시크니스는 15.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면 시크니스라는 변수가 있고 그게 15값이 할당되어 있고 이 시크니스 값은 어셈블리에서 룰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거죠. 그렇죠? 일단 떠 나고요. 어셈블리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참 그게 빠졌네요. 다시 내려왔어요. 더블클릭하면 내려옵니다. 대칭복사 개념이 빠졌네요. 어 밀어 요걸 할겁니다. 바디 그 다음 에 평면은 자기 자신의 YZ평면을 쓰죠. 합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인하는 걸로. 오케이 됐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 룰로 들어와서 자 사이드 사이드 얘 시크니스 값에다가는 뭘 주면 되죠?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시크니스 값을 넘겨주면 어셈블리를 통해서 사이드 플레이트의 돌출량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Save r u n 자 됐습니다. 일단 모두 한번 저장 더 하고요.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어셈블리에서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죠. 일단 높이 2000네잘 따라오죠. 그럼 얘도 한번 보이게 해놓고 아 얘는 지금 안보이네 그럼 얘도 한번 보이게 해놓고 같이 한번 검정을 해보죠 자 다시 한번 1500잘 따라오죠 얘는 뭐300 얘는 뭐200잘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이드 플레이트까지 작업이 끝난겁니다 저장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단품에 해당되는 미들 플레이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두개는 당장은 <웃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빌리트 꺼버리고요 스케치 중에서도 어떤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메인 스케치 오는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떡 꺼버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스케치만 켜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스케치하고 연관관계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자, c 레이 a t e then on, m i d 시장위치 신경쓰시고요. 오케이, a s s e 에 원점 찍겠습니다. 자. 어, 사이드를 잠시만 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자, 숨기죠. 여기로 본다 그러면 x 스평면이 되겠네요. 자 new sketch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살짝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p r o j e c t i o 2선 2선까지 가져올까요 음, 이선까지 가져오죠 3개 4개 그 다음에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투영된 이선 있죠 이선을 보조 요소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사각형 가져 그리죠 저는 이점에 이 여기서부터 이점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하시고요 여기 양 사이드 밑에다 10mm 정도의 간격을줄 겁니다 뒤 그러니까 하시고 얘와 얘 사이에 10 이렇게 하죠 그럼 이쪽도 얘를 찍음으로서 연결 관계를 가지게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찍죠 그럼 나중에 이 치수가 바뀌면 이 두개가 더 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됐고요 컨슬렌트 한번 보죠. 잘 걸려있죠? 동일선상에. 자, 숨기겠습니다. 치수 준 다음에 치수에 빠진어올림에 e s 시키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바리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 돌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위로, 그래서 익스루드, 돌출량이 얼마라는 얘기죠? 1 5란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패턴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패턴 패턴은 요거죠. 선형 패턴을 할거예요 바디, 자기자신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니까 요 평면을 찍어야겠네요.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되니까요. 일단 3개 높이는 1500 근데 사이 간격이 아니라 전체 거리 요렇게 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파라미터를 일단 수정을 하죠 여기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는요 내부 변수명을 바꿨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파라미터를 여기서 선을 하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주고 나중에 이, 이 값은 어셈블리에서 끌어다 쓰는 거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레벨, 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너무 많은 방법을 알려드리면또 여러분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차분히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용된 거는 레벨 몇 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높이 1 5 0 0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께 시크니스 15mm였죠. 요세개 정도 사용한 겁니다. 시크니스는 어디서 썼죠? 요 돌출 양에서 썼고 높이는 패턴 레벨업 하이트는요 패턴에쓴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주면 돼? 요 하이트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하이트 그러면 이 T7은 이제 1700, 15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는 저는 음, 3을 쓰면 3단이 돼야 되니까 레벨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그럼 4개가 되겠죠 아참 여기서도 위에 살짝 삐지 나오죠. 요 높이만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시크니스 만큼 빼죠. 이렇게자 그리고 요 두께 돌출량도 시크니스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요 10은 뭐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 자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로 올라오는거죠. 올라온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여기다 넘겨주는 작업 룰 작업을 해야 겠죠 그래서 엔터 뭐한줄더뜯도 상관없습니다 구분하시게끔 여기 레벨에다가는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레벨 값을 넘겨주는 거고요 얘의 하이트 값에다가는 얘 가지고 있는 하이트 더블클릭 여기다가 시크니스에다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시크니스 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save run 자창 닫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저장하고 일단 전체적인 파라미터 변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월 5로 해 보겠습니다 뭐단 되죠? 음3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3 엔터 그럼 여기는 12000어 200이 되어버렸네 자2000 이렇게 잘 되는거 보이시죠 여기는 뭐600 여기는 500 좋습니다 여기 뭐한20 두께 잘 조정이 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연산을 해줘야겠죠 깔끔하게 자, 원래대로 3단 뭐 1500그 다음에 예, 4 5 0이있네350한번더검정을 예,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실제 모델링이 잘 되는지는 끊임없이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이분이 뭐, 해줘, 뭐 해줘야 되죠? 어, 단품과 단품 사이 이제 연산을 통해서 이런 겹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미들이 기준이고요, 미들 양만큼 백하고 사이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장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백으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자 미들만큼 빼줘야 되니까 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백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불린 연산을 할수 있겠죠 가져올 때 쓰는게 뭐죠? 결국 파생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그리고 어셈블리 탑다운 테스트 방에 들어가면 미들이 아 제가 이름을 얘만 T로 줬군요 예, 미들 플레이트 얘를 가져오는거죠 오픈하면 이만큼이 그중에 어떤걸 가져올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덩어리 그러니까 솔리드만 가져오겠습니다 파라미터 안 가져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올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이 드라이브 기능 어, 드라이브 인가요? 네. 이 파생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덩어리가 물론 이놈은 이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린 컴바인 연산을 해보죠 저는 제거하는 연산을 할 겁니다. 베이스는 뒷판. 얘고요. 그중에서 툴바디는 얘가 되는 겁니다. OK 누르면 이만큼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됐죠? 자 피니시 이 작업을 사이드에도 해줘야죠. 더블클릭. 자 검토리가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드라이브 어셈블리 미더를 가져오겠습니다. 오픈 솔리드바디만 가져올거에요. 이게 링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빼줘야겠죠? 어, 여기서 이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됐죠? 컴바인아 죄송합니다. 이게 합쳐졌군요. 제거하는 연산을 해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 교차됐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최종적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저장 한번 하고 잘 되는지 어셈블리에서 파라미터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5단 잘 되죠 예 좋습니다 2000 잘되고요그 다음에 600 잘됩니다 그 다음에 500잘되고요 어떻죠 네, 20 잘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작업을 해놔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저장 한번 하고요자 결론은 이런거죠 파라미터 파라미터인데 어 파일 내에 자식, 자기 자신 내에 선언된 파라미터를 쓰는 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다른 단품 또는 어셈블리에 있는 파라미터를 끌어다 쓰고 싶으면 이 i r o 직 i c 룰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렇죠 룰, 룰. 이런 게좀 어렵죠? 렇죠 매니저에서 i r o 직 i c 에 있는 룰입니다. 물론 아이로직 안에는 아이로직이 룰은 아니에요 룰 아이로직 안에 <웃음> 룰이 한 형태라는 얘기죠 음. 자 그리고 이런게 자동적으로 어댑티브 되어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어, 원본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연결관계를 가진 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분히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